안녕하세요. 금호동에 살고 있는 약수왕 김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이번 년 얼마 안 남았어요. 네네네. 진짜 빨리 가지 않아요? 1년이 그냥 후딱 지나간 거 같은데. 후딱 지나가죠. 어.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1년이 지나간 거는 가장 궁금한 게 있어요. 내년에는 과연 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렇지. 네. 다 힘드니까. 네, 네. 힘드니까. 올한 해가 진짜 너무 많이 힘들어서 아마 모든 시민들이 다 힘들어하고 국민들이 다 힘들어하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 내년 구분 한번 봐주세요 뭐 코로나부터 해가지고 내년에 뭐좀 있을 법 있을 일들을 좀 예언 좀뭘 <웃음> 뭘 봐달라고? 구분? 네 내년 개 뜯어먹는 사다뭐 <웃음> 나라 점을 쳐보고 있어 그냥 대낀 대로 살면 되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웃음> 아별거다 물어본다. <웃음> <웃음> 구군이라 구군 구근. 구군이라 구군 구근. 구군이라. 구근. 개면을 어, 둘러보면 어, 네. 올 한해도 기운이 안 좋았잖아 그지 네. 전부 다 하나같이 다 힘들고 어, 경제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안 좋고 한데 네. 내년으로 운세로 이제 들어갔을 때는 전반적으로 어, 3월이다 3월이다 4월이다 이제 하면은 한번 폭풍은 한번 해오리 니까죠 어떤 우리 경제적인 거지 그지 아, 경제적. 어, 뭐 금리적인 거뭐 이런 걸로 인해서 한번 해오리는 치고 들어간다 이제 했고 한 4월달이 정도가 되면 4월 말경이나 5월 초가 되면 조금 진정이 돼 진정이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쭉 이제 넘어가게 돼 있어 어. 4월에 한번 음. 폭풍이 치고 음. 그 이후에는 살짝 사회자 그렇지 음. 한 3월이나 4월달 정도가 되면 그때 이제 폭풍과 해오리를 친다 이제 했으니까 네. 아마 그때에 들어가서 아마 이쪽 저쪽이 웅성웅성이 우성 음. 엄청나겠지 음. 어. 음. 하락하는 사람 굉장히 많이 하락할 것이고 음. 어, 좀 타격을 입는 사람들도 굉장히 타격을 입을 것이고 네. 어 아마 곳곳에 눈물바람이 흐른다 이제 했으니까 아, 그 어, 큰... 한번 그게... 크게 한번 바람은 일으키고 들어가 아... 한번 바람은 일으킨다 이제 했고 아... 어 아마 어 저기 뭐야 경제적으로 부동산이나 이런 쪽뭐 이런 쪽에서도 많이 흘러 나온다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지 아...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나와 3월 4월 그래서 3월 4월이 굉장히 위기 그때를 잘 넘었으면 꾸준하게 잘 넘어갈 수가 있어. 어... 음, 진짜요? 그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 내년에 개묘년이잖아. 네. 개묘년인데 기운으로 놓고 따지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음... 나쁘지는 않지만, 근데 지금 이제 나라 자체나. 또,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쓸데없이 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전쟁이 터지고 지달병이 났잖아. 어? 그리고 막 달러가 막 변동이 돼가지고 올라가니 하늘을 치솟는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압박감에 시달리게 되고, 어, 또 불안감에 또 시달리게 돼 있고, 또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또 조달림 속에서 압박감에 있는 것이고, 있는 사람들은 내거 뺏길까 싶어. 가지고 움츠리고 있다 이제 뭐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에도 모든게 지금 다어수선 하거든 어, 코로나 일에서도어수선한 것도 있지만은 쓸데기 없는 전쟁을 일으키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이제 나라에 마다 이제 폭격이또막 일어나고 또 난리가 났는 건데 이제 어찌 됐든 간에 내년이 되면 조금 수습하고 들어가는 해다 이제 볼 수가 있어 네. 내년에는 좀 수습하고 들어가는 해다, 이제, 하지만은 상반기 들어가서 3월달, 4월달 돼가지고는 한 번은 해오리 치고 넘어가게 돼 있어.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정리가 된다, 보면 되지, 그지 물갈이가 된다, 정리가 된다, 검은 돈이 뭐 빠져나온다든지, 뭐 이제 뭐 숨어있는 돈이 튀어나온다든지, 뭔가 경제적으로 조금 회전이 되기 위해서 뭔가 폭경은한번 일어날 것이다, 이제 했고, 그리고 또한 5월 달로 넘어가고 6월 달로 이제 들어가서는 좀 이제 좀 잠잠하게 넘어갈 수 있다 음. 이제 보면 되는 거지 선생님 지금 경제적인 음. 부분을 말씀해 음. 주셨는데 사실 이번 년에 재해가 진짜 많았잖아요 음. 자연재해가. 내년에도 음. 뭐.. 내년에는.. 내년에는.. 제로 인해서는 그렇게 시끄럽지는 않아 그냥 사소로운 거 자잘한 거 요런 게 부스러기는 좀 있을 수는 있지만 금직금직하게는 그렇게 터지지는 않는다 이제 보면 되고 이제 최고 큰 거는 이제 금리적인 거지 그치? 뭐 금리적으로 금전적으로 돈적으로 뭐 이런 게 이제 어뭐어 뭐, 어, 물가가 뭐 상승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물가 변동이 좀 많이 일어난다고 봐야지 재보다는 음. 내년은 정제를 좀해야 된다 경제적인 거지 아, 음. 코로나는요? 선생님? <웃음> 에이 그건 다 지나갔잖아 <웃음> 다 지나갔잖아 변이 뭐 이렇게 뭐 말이 나오는데 근데 그것도 위험한 건 아니야 그이 때문에 크게 염려는안 해도 돼 그렇게 큰질병은또한 음. 음. 50년 있어야 이제 또한번 터지겠지 그치? 당장은 뭐 아니요 음. 아, 지금은 그런 거는 없어 음. 이렇게 구분 이렇게 봐 주셨는데 사람들이 막 이런거 많이 물어보나요 무슨 잘데기 없이 뭐 나라 좀 보고 앉아있어 <웃음> 자기 사는 것도 바빠 뒤지겠는데 자기 사는 코바 코에 박혀있는 것도 지금 막 허덕허덕 거리고 있는데 나라 경제 얘기 뭐 나라 얘기 뭐자나 정치 얘기 그거는 진짜 관심 있는 사람 이외에는 잘 얘기 안하지 아, 자기 가정사 자기 직장 뭐 자기 삶 이런 걸로 많이 의논을 많이 하는 편이지 어... 음. 아니, 저희는 사실 이, 이, 이, 이 무속 이런 영상을 만들면서 매년 이런 걸 하거든요. 어. 선생님들 말씀이 주죠. 일어나는 게 진짜 신기해요. 그게 저희는. 전반적으로 보니까. 오. 이제 기운이 어떻다. 네. 기운 정도는 읽을 수 있으니까 이제 내가 만약에 뭐 나라점만 보는 사람이다 하면 속속이 이제 뭐 세세하게 이제 바헤쳐서볼 수는 있겠지 그지? 근데 이제 그냥 기운적인 거는 볼 수는 있지 음. 지금 다 물에 날리고 물, 물홍수가 진다든지 뭐 근데 그거는 지나갔잖아 그지? 네. 22년도에는 물이 물난리가 지나갔으니까 내년 수에서는 그렇게 물난리는 일어나지는 않을 거야 어, 일어나진 않는데 다른 거 몰라도 경제적으로 좀 많이 치고 들어가는 거지. 타격이 많이 오는 거지. 뭐지. 3, 4월에 음. 그러면 사람들 뭐 자영업자나 이런 사람들 많이 힘들어질 거야. 거야. 응. 아마 많이 힘들어질 거야.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올해. 응. 그게 거야. 이제 지, 지금 이제 부스러기가 나오는 거지, 이제. 버틸 사람은 버틸 만큼 버텼는 것이고. 응. 어또 이제 버틸만큼 버티다가 이제 막바지 가게 되는 거지 어. 막바지에 이제 도달하게 되면 버려야 될건 버리게 되고 주 담고 주 담아야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어. 음. 오늘 두분 봐주셨는데 어떠셨어요? 별로 안 뭐. 봐봐 <웃음> <웃음> 왜요? 아, 저도 재밌었는데 <웃음> 왜요? <웃음> 내가 이런데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봐 <웃음> 그래도 <웃음> 선생님의 이런 말씀들 이제 내년에 이제 비교를 이제, 음. 이제 해보면은 되게 재밌는 영상이셨는데 아마도 그러겠지. 아나 이렇게 봤는데 진짜 내년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제 한데 나라 나라 점이라는 자체는 네. 사실상 좀 애매하지 그지? 아. 애매하지. 음. 그래도 사람들이 내년에 3, 4월 정도 잘 버티고 지나가으면좋요 음. 네. 지금 나라가 다 지랄맞잖아. 얼마나 지랄맞아. 사는 게다 힘들고 금리는 계속 막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고 네. 어? 월급은 뻔한 거고 그치? 네. 그렇게 사는 게 전부 다다 다 힘드니까 지금 봐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 편안해요 하는 사람이 없잖아 아, 네. 다하 나같이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죽을 만큼 힘들어서 버티고 산다고 얘기하지 아 인생 살이가 재밌어 아 즐거워 어뭐 하는 일이 굉장히 즐겁다 재밌다 보람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말 힘들잖아 그런 얘기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진짜 아 걱정스럽지 진짜 걱정스러워 네. 아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